L A 갈뭐 L A 갈비 갈비를 찍었네. 처음 들어보는. 우와이 메뉴 플레이팅 뭐예요? 너무 예쁘다. 아 수비군 이제 한탄 음식이에요. 아, 흔하게 볼수 있는 요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황제인 것 같지? 어, 어, 어. 아미 고기 찌개 들어가나요 지금? 저거지 저거지 아, 어 진짜로 들었다. 4개 주세요. 네, 네, 4개? 네, 인강 하나씩. 이거 똑같은 걸로 10개 정도 주세요. 아니, 양이 조금... 아. 너무 많이 시켜서 포스기가렉 걸렸는데? 국가대표 우한 투수라고 해서 1만 아! 3, 4! 운동 선수들이 나오는 건몇번 봤어요. 생각한 것보다 좀 시원치 않다. 야구 선수들은 뭔가 달라요. 마포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마무리 투수인데. 오! 먹을 줄안 해. 푸짐하다. 그래 저래야 먹방이지 귀여워. 야구에서 나왔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